네,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뭐, 그럼 뭐 꼭, 청자가 커져서 이병이 생겼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병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야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병이 생긴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점 전부 다 맞아요. 맞는데 그걸 이 동영상에서 한꺼번에 다설명드리그그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사정후군 치료법 이렇게 설명한왜이 병이 생겼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마세요. 판단해 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대략의원리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폐가 조금 커져 있어요. 폐가 그러니까 아주 초기 폐쇄선 폐질환 정상이나 됐는데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이에요이폐 속에 들어가 보면 아폐 속에 들어가면 폐 안에 이제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면서 그 안에 그 길이 길을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가 약간 커져 넓어져서 공기가 들어갔다가 잘못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백이 들어가면 백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뭐 95만 빠져 나온다. 이게 기관지 확장적이나 뭐 폐쇄성 폐질환이라든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뭐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게요 안 아, 할게요. 대신 약간의 폐가 커졌다 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어자요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옆에 이제 폐가 있습니다 그죠? 가슴에 이렇게 크게 폐가 두개 있는데 에? 그러니까 왼쪽 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요? 왼쪽 폐 바로 밑에 그 위장 바로 위에 아, 여기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죠? 아,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어딘지는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른쪽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 왼쪽 폐 바로 밑에 아, 여기 심장이 있어요 자, 아, 오, 왼쪽 폐, 오른쪽 하단에.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폐를 받치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걸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횡격막이라고 하는데, 횡격막이 어떻게 되면 냐 이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 모양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 사람 왜 이런 설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횡격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폐를 받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들이마시면 팽창이 되고, 내쉬면 수축이 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작용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야. 폐가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러면서. 근데, 이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병이 걸려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뭐, 한, 한, 뭐,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했다. 이러면, 이병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식에서도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을 극단적으로 약하게 해버려요.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 몸의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 피가 안 돌아, 안 도니까 폐도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서 호흡도 점점 약해져.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해져 버려요. 그래 되면, 그래 되면서 이제 폐의 문제가 생겨요. 피가 못 빠져나가면 폐가 무거워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앉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앉는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어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 1cm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0.5mm 정도만 떨어져도 문제가 서서히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폐는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면 팽창이 되고 내쉬면 수축이 되면서 폐는 작으면 작을수록 건강한 폐고. 심장도 작으면 작을수록 건강한 심장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폐도 커지고 심장도 커집니다. 자, 나이를 안 먹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심장이 안 커질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 창자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자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일반인들의 상식 혹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창자는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폐의 움직임에 따라서 창자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할머니가 수술을 받아들여갔는데, 이제 개복을 했대요. 창자에 어떤, 뭐 조, 어, 종량을 제거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어떤, 어떤 사태가 벌어졌면 의사선생님이 할머니 창자가 안 움직여요. 창자가 안 움직여요. 이러면서 그 아들이 뭐 깜짝 놀라서, 아, 어, 창자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당황해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폐가 자꾸 커져요. 커지면서 수축팽창이 안 되면 창자가 안 움직여요. 알아듣게 요 그게, 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까하고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자, 아까하고 또 창자 모양을 좀 다르게 그렸죠. 그죠? 원래는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모든 그림을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심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꼭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이 양쪽에 있는 게 폐예요. 폐. 그죠? 양쪽에 있는 폐고, 이, 지금, 아까 내가 화, 횡경막이라고 했는데, 활 모양 이죠이활 모양. 그죠? 이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횡경막이에요, 횡경막. 이해되십니까? 횡경막입니다. 어, 이거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하여튼, 횡경막, 요, 요, 요 계곡 지점에, 여기, 막대기를 두개 이렇게 끊어놨죠. 화살표가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가스가 위로 올라간다. 위장에서. 가스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쓰면고 여기는 또 양쪽에 어,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어. 근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등호 모양 짝대기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끊어 놓은 게 여기 뭔가 하면 위식도 괄약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괄약근이딱두 개가 있어요 항문의괄약근이 하나 있고 위장과 식도에 연결되는 지점에 괄약근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요, 삼각형 모양 약간 뭐 완전히 삼각형은 아닌데 둥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그게 이게 벌어졌다 담물렸다 벌어졌다 담물렸다 아주 약하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호흡 한번 할 때마다 벌어지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면 위선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액체는 잘 통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벌어졌다 담물렸다 가스만 통과하게끔 이런 예, 모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위식도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지점에 있는 거예요. 요지점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를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찾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좀 치료되는 방법 없느냐? 음식으로 치료되는 방법이 없느냐? 자꾸 이래 찾아가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겠지만은 자 계속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자 보세요. 횡경막이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뭐 여자들 같은 뭐 유방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커져요, 그죠? 자 흡입을 하는 거. 폐가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와요. 자 내보낼 때는 이제 수축이 돼요. 횡격막이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면도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뭐 횡격막이 폐보다 더 위에 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횡격막은 폐 바로 밑에 있어요 횡격막 밑에 간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가지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커지면서 이게 횡격막이 눌려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활 모양이 이 등성이 꼭대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부분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위식도 가래뜨니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이, 이쪽, 이 이쪽, 이쪽은 내려가고, 자, 활이 그런 원리로 돼 있잖아요. 잡았던 게왜 활을 이렇게 뭐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작용하는 힘이 반대로 가게 하게끔 해서. 이쪽 이쪽은 내려가고 반대로 이 가운데 쪽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위식도 가래끈이 살짝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불필요한 가스가 식도로 넘어왔어. 식도에 넘어왔던 가스가 폐가 또 수축팽창하면서 식도를 눌러줘요. 식도를 눌러주면서 가스를 밀어 올려. 올려주면서 인중 그러니까 인두 부분 이 안에 압력이 걸리면서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와요. 빠져나와. 어렵죠? 어렵죠?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원리로 가스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니까 폐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폐가 수축팽창하면서 창자를, 폐 바로 밑에는 간이 있고, 간 바로 밑에는 대장이 지나가요. 대장 그러니까 수축팽창하면서 창자를 움직이는 거야. 간을 움직, 간을 눌렀다 뗐다 대장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창자 전체의 연동운동을 일으켜요 연동운동을 일으키면 음식도 점점 이제 창자는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네? 커지면서 가스가 자꾸 가스나 음식이 밑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가스는 위로 올라와요 가스는 위로 올라야 되는데, 잘못해버리면 가스까지도 음식물을 따라서 항문으로 나와버리면 이것도 병이야. 병인데, 그러니까 폐가 움직이면서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자가 움직이면서 음식은 내려가고 가스는 올라오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가스는 빠져나오고 또 항문, 대장으로 넘어간 가스는 또 반기로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폐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요 폐, 양쪽 폐 사이에 식도가 이렇게 탁 밀착돼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폐를, 식도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해서 위장에서 가스가 올라오면 이 폐가 눌렀다 뗐다 하면서 뽑아, 올려줘요.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또 왼쪽 창자가 더 크면서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만 해도 올라가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폐가 더 커져요. 이것까지 내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오른쪽 손잡이가 자꾸 오른쪽을 쏟아보면, 오른쪽으로 폐로 피가 많이 들어오면서 자꾸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또 그냥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못 빠져나가니까, 오른손잡이가 계속 오른손을 사용하면 오른쪽 폐가 내려앉아버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오른쪽 폐와 왼쪽 폐의 높낮이가 달라져 버려요 오른쪽 폐는 약간 내려가 버리고 왼쪽 폐는 그냥 살아있는 거야 왼쪽 폐는 안 커지고 오른쪽 폐가 약간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내려앉아 버리면 어떤 현상은 양쪽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식도를 눌러줘야 되는데 오른쪽이 내려앉아 버리면 눌러줘도 가스가 못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왼쪽 창자가 찌그러지면서, 위장이 누우면서, 가스를 밀어, 밀어 올려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또 폐도 내려앉고, 이게 하면서 뽑아줘야 되는, 코를 뽑아줘야 되는데 못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스가 목에 달라붙고, 또모목은 올라왔는데 코에서 못 빠져나와서 코에 코 비강, 그러니까 코 점막에 자꾸 들러붙어요. 이게 유독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유독성이. 왜? 음식 소화 과정에서 위산을 만나고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약간 독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의 내에서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분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침도 독성을 갖고 있어. 요 침을 피부에 이 발라놓으면 발진이 일어나요. 또 가스가 이렇게 예, 입술 주변에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 징균성, 그러니까 입술가가 이렇게 자꾸 부리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스 때문에 부리키는 거야. 물론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거는, 이거 설명 드릴게요. 가스가 여기 자꾸 들러붙으면 징균성 그게 생겨요. 녹여주기 위해서 그 내분비물이 나오면서 여기 염증이 잡혀 버리는 거야 그 코에 또 가스가 코 점막에 들러붙기 시작하면 비염이 오고 가스가 목에 자꾸 들러붙으면 후두염이 오고 가스가 폐로 흘러 약간씩이라도 흘러 들어가 버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염성 식도염 걸려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증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병에 걸려 있는 좀 이해 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대사정후군 치료법 이래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1강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 일단, 일단,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대략적인 설명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병이 발병하니. 그러면, 자, 이제, 원인은 그렇다 치고, 치료 방법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치료 방법은, 어,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